다음은 영웅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이 캐릭터들은 이제 아까 오른쪽 밑에 있는 궁극기가 1200까지 다 찼을 때 이렇게 변신할 수 있고요. 자, 밑에 보니까 변신키가 F2부터 3, 4, 5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레이브는 유일하게 원거리 공격하는 캐릭터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평타로 때릴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바로 이렇게 홀딩이 되네요. 확실히 아치보다는 뭔가 에임같은게 좀 부드러워요 자 불까마기 아까 홀드하는 기술이었죠? 어? 넓은 지역에 피해준다고? 자 3단 차징 다 했을 때 와... 야 이거 레이븐 오 뭐야? 레이븐 완전 떼쟁에서 완전 필수 캐릭터인데 이거? <목소리> 야, 저런 초소 같은데 숨어가지고 예, 요것만 불까마기만 날리고 있어도 이거 엄청난 도움인데 일단 레이븐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호에트 호에트는 보호막과 원거리 소생을 사용해서 아군을 보호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얘가 지금 머리에 뭔가 떠있는데 얘가 캐릭터 설정상 네 언데드입니다 언데드 죽었던 자가 살아난거라서 제 생각에는 저 머리쪽에 있는게 약간 좀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뭐 그런 장치가 아닐까 자 스킬을 알아봅시다 우클릭하면은 1회 공격으로 막아주는 방어막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아 요렇게 어 일단 쿨타임이 없어요 쿨타임이 없습니다 테미너만 되면은 무한정 계속 쓸수 있고요. 기본 공격은 어 기본 공격은 그냥 이렇게 배는 거네. 요런게 단순하지만 네, 사기 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게 맞고 카운터 그럼 바로 보막 씌우고 맞고 카운터 바로 보막 씌우고. 여러 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자, 호에트의 면책대요? 이건 뭐야? 이 스킬을 꾹 누르면은, 아군 중한 명한테, 아, 이 보호막을 주는 거네. 어잉? 나 방금 홀드 여기 했는데? 어, 뭐야? 아, 다줄수 있네. 한 명한테만 주는게 아니고 다줄수 있네요 어, 워낙 쿨타임이 없는 게임이다 보니까 오야 이거 뒤에서 호에트가 그냥 보호막만 줘도 1인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 보호막 씌우고 에, 여기 도망다니다가 앞에 있는 아군 한 명씩 다 보호막 씌워주면은 어, 이것만으로 충분히 1인분 할것 같습니다 4명 다 씌웠죠 어, 이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오케이. 호에트는 약간 서포트 해주는 요런 캐릭터고요 자, 마터. 영웅 변신 중에 마터가 현재 프로젝트 HP의 간판 캐릭터고요 어, 칼과 방패를 사용하는 나이트 형태의 그런 캐릭터입니다. 어, 기본 공격 일단 반격을 먼저 알려줍니다. 가드 중에. 어? 이게 뭐야? 맞아? 아. 방어를 유지한 상태에서. 어, 평타키 눌려가지고 반격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내가 공격맞으면 자동으로 발동돼요 대신 저는 방어버튼 방어, 방어 버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자동반격이 좋네 내가 타이밍 제 필요가 없잖아 그냥 어, 상대 보인다 싶으면 따닥 해서 바로 반격기 날리시면 됩니다 따닥 따닥하고 탁탁 따닥 아 이거 심리전 오직인다 그냥 방어인지 반격 방어인지 또 이렇게 따닥 빠르게 하면은 몰라 방어인지 반격인지 구분이잘 안가 이렇게 좀시간을 기다려야지 칼에서 노란색깔 빛이 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도 알수 있겠지만 아까처럼 따닥 이렇게 빠르게 누르시면은 아니, 모르겠는데 반격인거 마터의 도약 스킬 자 방어 상태에서 공격을 받은 직후에 어, 이동키 하나 누르면 빠르게 도약한다고 합니다 가드 상태에서 받은 후에 어? 발동 안되는데 어? 다시 오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아 이거 좀 텀이 기네요? 반격기처럼 쓴게 아니고 맞고 오잉? 타이밍 어려운거 이거? 와 아까 한번 성공하고 <웃음> 그 뒤로 성공이 안되네 아, 스태미나 없다. 아, 스태미나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 근데 금방 회복되네요. 0에서. 네, 근데 아직까지 도약은, 네. 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받은 직후가 도대체 언제야? 아, 이 타이밍 굉장히 기네. 깡. 어, 네, 아니구요. 깡. 아, 한 1초. 체감상 1초. 탁. 네. 아, 맞네, 맞네. 1초 대 네. 1초. 체감상 1초에요 네. 와 찾았, 찾았다 찾았다 맞고 1초 뒤에 발동합니다 굉장히 컨트롤 심한 트릭터구나 어렵네 차라리 그냥 자동 방격하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영웅 캐릭터 중에서 마지막이죠 먹바람 얘는 기마병인데 말을 타고 싸웁니다 어? 오, 속도. 좀 빠른데? 자, 넓게 휘두르기, 길게 찌르기. 이게 달리면서 베는 거구나. 어, 얘는 굉장히 맞추기 힘들구요 이렇게 내 옆에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 다음 찌르기 찌르기는 당연히 어? 바로 앞이가 아닌데? 아 리치가 그렇게 길지 않구나 아.. 짧네 어? 방금 말에 다이어도 데미지가 준거 같은데? 좀더 넓은 맵 없나? 어 있네 기마돌진? 자, 이렇게 달리면서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점프도 되고. 찌르기. 자, 급선에. 전진과 후진. 좌우회전 중에서 시프트를 누르면 빠르게 회전? 아, 아, 드리프트. 아, 드리프트. 말을, 저렇게 하니까 어렵다. 드리프트라니까 그냥 바로 이해가 되네요. 드리프트입니다 드리프트 점프하면서 이렇게 아우 렉걸려 렉걸려 렉걸려 아우 이렇게 이렇게 드리프트 하는 겁니다 다음 기립 기립이란 스킬입니다 킬다운 아아 약간 스포트 시작 부스터 같은 느낌이네요 들었다가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키로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킬인 기마돌진 달리면서 우클릭을 누르는 동안 창을 들어올린다 창 끝에 닿은 적은 강력한 피해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꼭 누르고 있으면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 다있는 모든 적이 데미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이면은, 아, 요렇게. 오하, 씨, 뭐야, 꼬챙이라고 꽂혀있네? 아, 끝났구나. 아, 이렇게 지속시간이 길지 않네요. 다시. 그래도 달리고 있는 동안은 스태미나 소모가 안 되니까. 그게 좋네. 아, 실패. 아, 이게 스태미나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네. 아, 맞추기도 힘듭니다. 아이고, 씨. 와, 뭐가 이렇게 맞추기 힘들어? 와. <웃음> 야, 씨. 하나도 안 맞아. 오케이. 일단은 기본적인 캐릭터하고 영웅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